부모가 보낸 거죠 사위에 의해서 온 거죠 안녕하세요 사람앤사랑연구소 권영애 코치입니다 코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, 지금 이 시간에는요 어, 미래 역량 SMSB를 깨우는 마음키움 코트 COAT 존재 코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 그 옆에 종이 한장 있으시면 가져오셔서요 어, 내가 생각하는 나무, 나는 어떤 나무일까? 어떤 모습을 가진 나무일까?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. 어, 내가 생각하는 나, 나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? 네. 어, 종이에 내가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을 좀 그려주세요. 네. 어, 열매가 어, 있는 나무여도 좋고 또 새싹을 돋는 나무여도 좋습니다 네. 우리 고치님들께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그려 주셨을 텐데요 음, 어, 나무를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매가 많은 나무들을 주로 그리죠 잎이 무성하고요 어, 그런데 나무에 뿌리를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뿌리가 있는 나무거든요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뿌리 안에서 수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, 많은 사람에게 어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보이는 나무만 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존재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 이렇게 보이는 내가 다라고 믿으면 나는 되게 작은 나지만 우리 안에는 어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가능성이 나잖아요 그 존재 인간관 자체가 코칭이 엄청 위대한 점이 바로 나는 그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포커싱해 줄수 있는 정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미래영양 smsb를 깨우는 마음키움 코트 존재 코칭은 바로 나의 나무에 대해서 한평생 살아, 삶을 살아갈 때내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내 나무가 가진 엄청난 파워들, 가능성을 깨울 것인가 하는 것에 포커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, 그 어, 지금 나와 있는 그곳에 네이버 마음키움 코칭 또 어,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들은 지루한 거 싫어해. 아이들은 게임하고 그냥 재밌게 보내줘야지. 억지로 온 애들을 또는 힘들게 온 애들을.